그때 저한테 메일 보내주셨을 때 네. 내가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웃음> 내가 될 놈인지 안될 놈인지 어, 보통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다들 똑같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저 진짜 될까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정말 말랐다는 분들이 다 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 응. 운동을 하다가 많은 거예요 어, 뭔가 좀잘안 붙는 것 같고 이거 해봤자 그냥 셀이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마른 분들의 특징이 내가 체질이라서 사실 안 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살안찐 체질 난 어, 어차피 안 어차피, 체질. 어차피 안 된다 선천적인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바뀌었고 음. 그게 뭐냐면 저는 체질이라는 게 선천적인 것 플러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사고 습관, 어떤 생활 패턴, 환경 이게 총망라에서 이걸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물만 마셔도 뚱뚱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빼고요. 이것들을 바꾸면 은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올라온다고 봐요. 저는 이것들을 다 바꾸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살찌는 그 패턴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꿔내시면은 저는 진짜 무조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딱 질문드릴 레퍼토리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를 동물로 치면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어캣? 족제비 <웃음> 어, 비슷해요 맞아요 <웃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초식동물로 <웃음> 해요 진짜 시, 신기해요 다음 되고 싶은 동물은요? <웃음> 좀, 좀 호랑이만.. <웃음> 맞아요 음. 다들 그렇게 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곰처럼 되고 싶대요 듬직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곰사진을 해놨거든요 진짜 살안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3개월 만에 곰상됐어요 카페 후기에도 있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의지는 사실 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만들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분도 많이 바뀌거든요 네 많이 바꿔드렸고 진짜 몸이 내가 딱 커졌을 때 바뀌는 미래들 있는 옷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어 그럼요 보통 옷다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팬티 무조건 다 바꾸고, 네. 팬티가 제일 빨리 바뀌어요. 음. 네, 엉덩이를 안 쓰다가 쓰니까, 엉덩이가 커져가지고, 팬티 다 일단 바꾸고요. 그리고 티셔츠도 싹 바꾸고, 막 쫄대가지고, 또 어떤 느낌이 들것 같으세요? 자신감도 생기고, 응. 수영장 이런데도 이제 옷 <웃음> 벗을 수 있고, <쓰시고. 웃음> 그런 거. <하고 웃음> 맞아요. 있어요. 그거 약간 로망이죠. 네. 맞아요. 옷을 네. 이렇게 위통을 어, 자신있게 까보지 않으니까. 아, 맞아요. 제가 이제 말랐을 시절이 좀 저는 한 10년 전이거든요. 맨몸 운동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헬스장 안 가도 네. 집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런 점? 근데 잘 되실 것같은데안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에 안 가시는 이유가?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좋은 데를 모르겠어서 막 저번처럼 또 이상한 음, 헬스 트레이너 만날까 봐또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트레이너를 이제 딱 구한다 PT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저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네, 어디 운동해야 될지 어디 운동해야 될지 그거는뭐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건가요? 그 계획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하고 잘 먹으면 돼요. 이러면 은 솔직히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람에 따라 딱그 타겟을 정하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오면 그냥 무작 빼기로 군대 훈련하듯이 그냥 시키는 거잖아요. 어, 아요맞 그런 거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할수 있느냐. 내 어떤 목표에 대해서 공감을 할수 있느냐. 근데 그냥 이제 오, 오, 오셨어요. 오늘 가슴 때립시다. 어, 가슴 막하죠 어, 어, <웃음> 네, 그거는 아니죠. 어, 어제, 어제는 가슴했 있을까 오늘 다리 합시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운동 초보분은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충분히 초반에는 성장을 하거든요. 아직 근육이 솔직히 작잖아요. 근육이 성장하는 임계치가 별로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육을 고루고루 자극을 해주는 게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 시간이 최대한 집중도 있게 해서 스트레칭 제외하고 딱한 4, 50분 근력 운동만 그렇게 하시고 스트레칭 조금 해 주시고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마른 분들한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의 회원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한 시간만 하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월수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몸 크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다 커요 체육관 뭐 다음날 나와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단한 번도 나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어, 네 진짜요 음. 다 똑같이 물어보시는데 어, 진짜 그렇게 하면 몸 성장할 수 있냐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집중도에 있다고 봐요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잡아내느냐 그 싸움이에요 만약 그렇게 몸을 만들었어요 네. 46kg에서 막 55kg가 됐어요 어, 그럼요 네. 근데 여기서 운동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완전히 안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한 40대 후반에서 60을 찍었어요 돌아가 봤자 57, 8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뭐 바쁘거나 아니면 갑자기 없던 여자친구가 생긴다 뭐 그러면은 갑자기 운동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불안해서 이렇게 몸무게 재보고 하는데 막상 뭐한 2, 3kg 밖에 안 빠진대요 왜냐면 근육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없다가 있으면 은 확실히 달라요 그 불규칙적이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막 낮에 음, 자야 되고 음, 네.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2시에 출근이면 아, 2시 출근도 있어요? 네 2시 출근도 있고 저녁 10시 출근도 있고 아 그러니까 청교되 가지고 아 그럼 대낮에 자야 될 때도 있고 확실히 좀 저해되는 요인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방법이 있다면 은좀 암막커튼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자는 환경 그 조명을 딱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내가 잘잘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끼니 같은 걸좀잘 챙겨 드시는 거 저는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중간 끼니가 솔직히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뭐 자기 전에 막 먹고 막 그런 힘들잖아요 네. 그때 약간 과일 같은 걸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추천드리는 제일 간식으로는 바나나 같은 거 추천드려요 어. 생각하고었어요 네. 탄수화물 있다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는 위장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대근무 하시는 분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아침에도 시간 없을 때 바나나 같은 거 먹어주고 끼니의 사이가 길때 그때 또 바나나 중간에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하다가 보면은 끼니를 잘못 챙겨 먹잖아요. 네. 그거를 좀 챙겨 드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만드시고 그리고 일 끝나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일 끝나고 운동을 하시고 주무시는 걸로 일하고 나면 녹초 돼가지고 운동할 마음도 안 들고 막 그럴 텐데 운동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때는 무조건 운동하시는 거예요 피곤하나 안하나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일 끝나면 되게 피로하잖아요 근데 그 피로감이랑 운동했을 때 피로감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 다니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월요병이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시면 약간 약간 좀 죽상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막상 운동하면 컨디션이 그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주말에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일피로가 은근히 이게 몸의 피로랑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년 여름에는 자신 있는 몸으로 빠지 한번 가보시죠? 빠지 보통 가고 <웃음>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음. 오광백근이더 잡혔다 앞으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힘 가슴 힘 줘봐요 오 더보 올랐네